네 맞습니다 네 히트맨 한번 해볼거예요 사실 오늘 뭘 하는지 나라가 전혀 모르고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어, 해봐야 알것 같아요 게임 어떤 게임인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! 오, 히트맨 오 되게 작은 이 사람이 히트맨이겠죠? 여기까지 가는게 지만 어쨌든데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 날아갔어요. 네. 조금 더. 네. 네. 여기까지 2단계까지 컴플리트를 하였고요. 다음. Oh, what is this game about? 어, 죽 게임이군요 I think it's a fun game Yes, I think so But uh, difficult 이쪽으로 그리고 이로 가면 이분이 때리겠죠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로 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분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됐어요 이 초록색 히트맨을 처치하고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4번이군요 네 이 아저씨가 없겠죠? 무조건 가야되는 게임인가봐요. 나라가 아까 이렇게 파악을 좀 했어요. 이제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되게 근데 다 인형의 집같이 예뻐요. 보니까 파란색 히트맨의 눈에 띄면 무조건 공격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. 어 이거는 뭘까요? 뭐지? 일단 가볼게요. 이거는 아까 못 봤던 건데 새로운 게또와 있군요. 오! 언니 우리 언니 애니 안번 사이 똑똑해졌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과연 똑똑해진 것이 맞을지 아 뭐죠? 뭘 지금 주었는데요? 무엇일까요? 이..이거 뭐지? 아! 돌을 던질 수 있는 아, 띄용대네요 아하! 아! 주의를 끌었군요! 어, 히트맨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? 오! 쏘! 소... 클레버! 히트맨! 클레버! 응. 오! 좋아요! 네! 6번! 6번이죠? 네! 와! 아 여기 돌멩이 도이매이, 돌멩이가 있고 여기 초록색 히트맨이 하나 둘셋 네명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가면 분명히 죽을 것 같단 말이죠. 일단 일단 해보겠습니다. 아직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서 이쪽을 보게 만드는 거죠. 후잇! 파 봐라! 보라고! 안 보니? 안 보세요? 안 보십니까? 뭐지? 쓸모없는데? 지시였나? 그이 이쪽으로 올까요? 아닐까요? 이걸.. 어, 어.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지만 음, 돌이킬 수 없군요. 음, 일단 도망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일단은 일단은 네. 일단은? 일단은 최대한 살아야 되겠죠? 북한은 못 가겠죠? 일단은 아 저기 저 아저씨한테 결국 걸리겠군요. 아 돌멩이를 다른 데로 던졌어야 하는 거군요. 일단 죽고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저게 먼저가 아니고 이거 여기가서 이쪽으로 호 그렇지! 되겠죠? 아닌가? <웃음> 포기하지 않은 우리 언니 그대로보다 많이 컸어. <웃음> 나 크고 있는 거겠죠? 아 여기 옹기종기 모여있군요. 아! 옹기종기 모여있군요. 이 아저씨들이 어딜 보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여기! 아 안오네 아, 잘못 던졌네 <웃음> 잘못 던졌네 아아 <웃음> 아, 소리가 전해지지 않는군요 다시 할수 있나? 아 다시 할수 있네요 응. 아 스위치는 아니고요 지금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스팀게임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? 이렇게? 아까까지 괜찮던 거 아닌가? 이쪽으로 온 것이 잘못일까요? 아, 닌가 어, 이쪽으로. 이. 우와! 지니어 네. 아, 한 번에 다 날렸습니다. 저 히트맨들은. 아주 좋아요. 고! 네, 히트맨 고! 예! 아, 이렇게! 이렇게 하는 거군요. 네. 와! <웃음> 좋습니다. 어, 되게 오랜만에 그두뇌해전 게임 7번으로 갈게요. 7번은 음, 히트맨. 점점 지금, 여기로 가야 하는데 일단은, 음 이쪽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거겠죠? 그쪽 슉! 그렇지 그리고 히트맨은 일로 가고, 일로 가서 일로 가면 죽을까요? 어어 어, 음 다시 이쪽을 보게 해야겠죠? 아닌가? 아닌가? 어? 어? 음? 아 헷갈려 고 있군요 히트맨들 그렇지 어, 어, 어 음, 음, 나는 가면 그만 아닌가? 어..그러네요! 그러네요 그렇네요! 네! 아 생각보다 이 히트.. 이 초록색의 이분들을 다 없앨 필요는 없는 게임이군요! 네! 어..머리를.. 지금 <웃음>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멘트를 하기가 너무.. 버겁군요! 멀티가 안 돼서.. <웃음> 음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! 이 넥타이름 매니트맨이여기어아니다 어디까지죠? 여기일까요? 여기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요. 음. 지금 걸리면 안 되니까 어... 일단 이쪽으로. 어 안돼 도망 도망 오지 마세요. 제지 오지 마아 아니요 아니요 요리군요뭘 하고 싶은 걸까요? 어, 어... 하는 걸까요? 일로 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쪽 위쪽 아와아 아, 이거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바꿔야 되는 거 가운데에 네 감사합니다 아아 아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정지 계속 똑같아다도 내정지 아홉 번째죠 네 아! 이번엔 여기 가야 되는 거죠? 일단은 움직움직거리면서 안을 좀 보일게요. 던지면 되겠죠? 아 어떻게 해야 되나? 여기? 휴, 그렇지. 이리 가는 거죠? 뭘까요? 어이 집었는데 아까. 응. 어 여기. 아, 이쪽으로 보게 하고 나는 도망을 가고 그럼 되겠죠? 아닌가? 어 아, 그렇지. 나갈 수 없는 거죠?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로 던지면 안 되는 건가? 왜 벌써 막혀 언니?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 아저씨를 이분을 끌어내는 게 먼저인 것 같죠? 끌어내야 해. 얼로얼로안 오시네요.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었네. 아이 가방은 뭐죠? 근데 이 가방은 뭘까요? 도정이 뭔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 던져야 의미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쵸 보든가 가볼게요. 일단 일로 가면 응. 일로 보면. 일로 오겠죠? 나는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응? 아닌 듯. <웃음> 아, 뭔가, 뭔가 좋다고 망한 것 같은데? 그 느낌만은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잘 되다가 망했다는 건 알겠는데? 언니야 아, 아까, 아까 왜 벌써 막혀가신 분 아니에요? 저분? 아자알겠습니다네 아, 가고 있네요. 열 번째? 드디어! 많이 답답하셨죠? 저도 답답해요. 네 다시 다시 아 벌써 가면 안돼 벌써 가면 안 돼. 다시 좀 돌아다녀 볼까요? 돌아다니다 뭔가 나오지 않을까? 거왜 던지는 거죠? 갇히려고 던지는 거 같아요 약간 아니야 툭한 특한... 이쪽 어? 이분은 여기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건가? 아니겠죠? 이 아저씨 계속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쪽으로 왔 정도는... 좀 가면 되겠죠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예, 됐다. 와, 예. 아, 괜히 속았더니 저쪽 도요미님 때문에. 아, 어쨌든 이거 근데 해답이 한 가지일까요? 이게임의 해답이 여러 가지일려나 전혀 모르겠네요.